여기 보기 보기. 아이 뜨네. 잠깐만 떨려봐. 전체 화면 있어? 그, 그 있지. 요어 컨트롤 익숙해? 아 다시 다시. 방송 예정이라는데? 어요린 건가? 예. 어, 어. 다시 다시. 떨려오케이다오케이다오케이려봐요 어, 아, 오케이. 자 어떻게 해요? 우리 인사부터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럼 제가 인사겠습니다자둘셋 방탄. 안녕 방탄소년단. VF 또 켜게 됐는데, 자 그럼 VF 또 켰으니까 우리 이제 마무리로 마무리 소감 한 번씩 하고 끝요 정우 씨, 오늘 너무 만나서 즐겁고요. 어,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어,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 그래,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어, 저희 다음에 만나요. 저도 VF 이렇게 간만에 켰는데 이렇게 기자 마자 마무리 소감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 뭐, 조만간 콘서트인데, <웃음> 여러분들, 콘서트에서 봐요. 자, 한번 가볼까요? 네, 감사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 안녕. 안녕.